화사하게 거울아 거울아 색조 변경 청순하게 확대해줘 색조 변경하고 화사하게 하이캣트씨책 읽어줘 아주 먼 옛날. 바다 건너 궁전에 임금과 아름다운 왕비가. 색조 변경 화사하게 청순하게